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드디어 요청이꽤 있었던 패션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상에 최초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는 하나는 제가 세종대학교를 다닐 때 성적을 A를 받았던 포트폴리오고 하나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성봉 디자인실에 다았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인턴으로 합격했었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A를 받은 게 뻥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저의 성적도 최초 공개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들었던 전공 과목들이 쭈르륵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패션 디자인 수업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수업이에요 A를 받았어요 어제는 B가 수두룩한데 이거는 A를 딱 받았어요 지금 오랜만에 성적을 보니까 학생 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시까지는안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대학생 때막 놀고 그랬던 추억은 확 많이 있지 는 않은 것 같아요. 과실에서 좀 좀비처럼 야작했던 기억이 90%고 그 다음엔 방학 때 봉사활동 하거나 뭐 여행 다니거나 자격증 땄던 연구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열심히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많이 놀아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힘들게 들어간 학교인데 너무 놀기만 하고 학점을 이렇게 못 받으면 그만큼 또 다녀야 하거나 재수강을 해야 하거나 그렇잖아요 나중에 취업을 하실 분들은 학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각자 목적에 맞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이다 하신 분들은 1, 2학년 때는 조금 놀더라도 3, 4학년 때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좋은 회사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회사가 목적이 아니고 나는 내 브랜드를 차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점에 너무 목매는 것보다는 브랜드 만드는 것에 관련된 그런 전공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저의 패션 포트폴리오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상봉 디자인실 해외 컬렉션 팀에 지원했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22살에 처음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조금 뭐 어설프기도 하면서 더 꼼꼼하게 만들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반은 그래픽 작업으로 하고 반은 수작업으로 도시화나 일러스트는 붙인 게 많아서 완전 자세하게 다 나와있지는 않고 일단은 전체적인 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요 화면은 표지에요. 완전 겉에 표지는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려가지고 하드커버로 만들었었고 이거는 그 하드커버를 넘겼을 때 보이는 첫 번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제가 초현실에 관련된 주제였는데 초현실주의 회화 작가들과 패션 디자이너들도 엄청 서치를 많이 해서 이 포트폴리오에 접목을 시키려고 자료를 일단 먼저 엄청 찾았어요 컨셉과 주제를 정하셨으면 그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선택한 초현실주의에 관한 설명을 넣었는데요 디자인 적으로도 넣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넣고 싶고 또 제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알고 시작한다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어서 레이아웃을 잡아서 초현실주의에 대한 설명도 한번 넣어봤어요 관련된 단어들이나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초현실주의를 할 거다 라기보다는 imagine 하고서 부제로 fashion is not fashion 라는 소제목도 한번 정해봤어요 그리고 옆에 이미지들은 그때 아마 디스케어드 디올에서 나왔던 디자인을 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치마에다가 얼굴을 넣고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패션도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배경에는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작가들의 작품을 놨는데 요 작품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초현실주의 화가로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라 달리의 작품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단어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작품이나 아니면 이미지들을 일단 패션에 관련이 없어도 많이 찾아놓으시고 그 주제를 컨셉으로 한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일단 전부 찾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선택한 초현실주의 주의에 대한 그런 설명을 써놓았고 그 밑에 짤막하게 제가 초현실주의로 정한 소제목도 넣어놨고요. 패션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이 초현실주의가 들어간 패션은 어디에 있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제가 막 지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패션의 재발견, 패션에 빠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봤고 그래서 그 다음 그 나온 게 패션의 재발견이라는 페이지에요. 앞에 있는 이제 제가 초현실주의를 가지고 컨셉을 잡았다는 걸 이미 통보를 했잖아요. 이제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그런 옷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어요. 어, 지금 보면 되게 웃기긴 한데 이렇게 일단 먼저 제가 디자인한 옷을 일러스트로 먼저 그리고 여기 이미지도 막 제가 엄청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은 여기 여자 자가 있고 입이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합성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옷도 제가 이 당시는 비전공자여서 막잘 만들지는 못했는데 약간 이때는 옷만 드는 스킬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많이 승부를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 모양으로 쿠션을 넣어서 케이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안쪽에다가 이렇게 지퍼를 넣어서 지퍼를 닫으면 사탕이 이렇게 앙 물리고 지퍼를 이렇게 열면 은 사탕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정말 초현실주의적인 옷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메인 디자인 다음으로 좀 제가 이제 디자인해보고 싶은 그런 옷들을 그려서 일러스트를 이렇게 넣고 그 옆에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도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랑 그래서 이거는 원래 페이지가 더 많은데 다른 페이지들은 도시커가 들어가거나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서 뭐 온라인상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포트폴리오도 연결해서 바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영상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편입학원 다닐 때 편입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로 건국대학교 동덕여대 대학원을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pdf 파일로 가지고 있던 거를 이상봉 디자인실에 넣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학교에서 정석으로 수업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입 합격하 해준 포트폴리오고 이상봉 디자인실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준 포트폴리오라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많이 허접해 보일 수도 있고 많이 미숙할 수 있지만 아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적이나 덧붙일 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2편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